근데 수련에서 진보있으려면 이것저것 집적거리지 말고 하나 잡고 쭉 가야 될것 같은데 주문마다 에너지가 달라서 고르기 어렵더라고요다 하시고 싶으시면요 시간 정해 놓고 하세요 지금부터는 나무아미탑을 한시간 해야겠다는 나무아미탑을 한시간 하세요 고그 후에는 좀, 쉬, 좀 쉬었다가 또한시간또 옴나마시바이 하시고 <웃음> 이것저것 쓰세요 참나자리에서는 다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쓰세요 아다 하고 싶으면 다해 보는 거죠. 근데 너무 그거를 막 소원 성취 도구로 쓰지 마시고 그러려면 또 그분들 전공하신 분들을 얘기 듣고 하시고요. 제 얘기는 이렇게 들으세요. 보살도에서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깨어서 그때그때 그때 그냥 뭐옷 바꿔 입듯이 주문 바꿔서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순간 내 마음을 또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. 내 에고를 또 치유하고, 내 에고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약그 경영이 잘 되게 하는 거죠.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미탑을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 말이 딱 믿기시면 아미탑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. 이말 어, 이 들을 때또 좋았는데 또 저쪽 가니까 또뭘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싶고 하시다면 시간 정해놓고 두루 쓰세요. 주문은 내 애고를 치유하려고 깨워서 활용하면 된다. 이게 제가 권장하는 주문 수련의, 수련의 어떤 목적입니다. 소원성취를 위해서 주문이시는 분들은 그 방면 전문가한테 가서, 어, 이렇게 또 상담하세요. 다 각자 자기들의 그,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으신 게 있거든요. 저는 육바람미를 당,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어, 우리 애고의 소원, 이 기원들을 어떻게, 어, 활용할 거냐, 어떻게 기도를 올릴 거냐도 제가 말씀드렸고, 또 이런 연불수련을 어떻게 또 활용할 거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미타불의 은총 받아가지고 육바람을 더 잘하면 좋잖아요. 저는 그쪽이 제 목표입니다. 그죠 그래서 빌 때, 애초에 빌때 어떤, 그, 에고의 욕망을 빌지 마시고요. 그니까 되도록 줄이시고요. 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만. 좀 줄이시고, 내육바라일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비세요내육바라일 내공이 빨리 증진되기를. 그걸 비세요 태식 빨리 하기를. 그죠육바라일 빨리 잘 되기를. 아공, 복공, 구공 빨리 이해하기를. 인욕의, 인욕바람일 더 잘할 수 있기를. 선정바람일 더 잘할 수 있기를. 이런 걸 염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기도하시고 염불하시면 더 좋겠다.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아무 목적 없는 염불을 하시라. 목적 없는 염불, 목적 없는 염불. 라마아미 타불하면서 더 깨어계시라. 그래서 아미타불의 은총 받아서 알아서 목적을 내가 안 세워도 참나각성하면 육바라밀은 당연히 증진되게 돼 있으니까. 무심으로 하는 염불을 제일 추천합니다. 무심으로 해야 염불을 할때더 깨어나요. 자기 욕심이 있으면 욕심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. 에고가 또 불안해 하니까 염불을 해서 더 깨어나게 하고 망상 못 부리게 하고 어, 탐진치 못 따라가게 막는 효과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심으로 염불을 계속 해주시면 그 시간에 망상 못 부리고 어만 뻘진 못하죠. 그때 더 참나 안에서 깨어 있게 되고 예,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활용하십시오. 역시 몰라하면서 하세요. 몰라 괜찮아하면서 염불하세요. 나무아미타불 할 때도 염불하면서 참나 안에서 하셔야지. 참나 안에서 해야 나무아미타불의 참나랑 내 참나가 둘이 아니란 거 알고 염불해야지. 가피도 제대로 옵니다. 그 가피가 뭐로 오겠어요? 육바람의 실력의 증진.